이거는 어제 파리바게트에서 산 빵이에요. 고회 쾌적한 사울을 위해 모소 활동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자의상단이 있잖아 어. 공 얘걸 어떻게 잘라야지 잘 잘랐다고 소민이가 커팅 칼 아, 달라고 했어? 잘했어. 어. 야 네가 이라 이런 거 네가 잘하자. 어, 뭐안 좋구나. 우유수 같은 거. 쿨피스 어. 아, 맞다. 어, 뭐 잘하네. 야, 잘하네. 내가 스킨 거.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중앙 가면 귀여워. <목소리> 탈모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 여기다 둬서 제주. 제주. 제주. 음, 음. 음, 음. 아 너무 불편 해 e 어 o 니시 e 이다 이거 레몬은. 한도 이런 상장이 없어 <웃음> 야, 밥 먹는 거 봤어 최선은이 제일 저기하다 그러잖아 신선은이 맞아요 아, 너무 아홉 명이서 <웃음> 남아져 제가 이제 씻고 집에 왔는데 오늘 이게 택배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배 상자는 뜯고 이것만 가지고 온 건데 이게, 이게 되게 유명한 시약인데 이게 색소랑 불소가 없어가지고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여기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근데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라인 만다리. 보시면 되게 겉에도 좀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대리석 바닥 느낌? 되게 고급지고 예뻐요. 학교 같은데 학교에 이제 사물함 같은 곳에 이렇게 치약 두잖아요. 그래서 이거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아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출연료는 없어 출연료는 <웃음> 아시만장에튜브 치보는 쟈더가. 는 만의 쟈더는 만의 쟈더는 만의 쟈더는 만의 쟈더는 만의 다더는 만의 별로 맛이 없어요 김호규, 맛있다. 아니, 이게, 이게 준데? <웃음> 이거 손을 대고 치약을잘안 아! 되게 모찌모찌, 쫀득쫀득하지? 네. 얼마인데요?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네,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회의작은 병호... 오늘은 마, 내일 마지막 시험두 개가 있는데 둘다 하나는 양은 적은데 외울 게 많고 하나는 양도 많고 매울 것도 많고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밤을 새려고요. 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인데 그.. 이라는 데는 새로 생긴 데여가지고 가본 건데 거기보다 여기가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꼬끄가 아까 거기는 그냥 깨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쫀득쫀득해가지고 꼬꼬 속도 이렇게 차있고 맛있... 어, 치아 학교에 있는 거 말고 이거는 단일 블랙티 향이라 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. 생겼다. 그러나 매 위험한 것입니다. 메커니즘 없습니다. 어, 다다야 말. 여기 회밥쓰는데가 여기밖에 없잖아. 나회밥 음. 진짜 환장한다. 이거. 맥주먹어볼래 계속 다시 해는된다 마팅구. m t 지야. 솔직하요 아까 저기도 봤어. 아 음. 리뷰가. 재 <susurra>